아, 단위가 지나가면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운명은 변한다 어떻게 변할까 알아야 될 거잖아 알았는데 내 운명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변하는데 내가 이 운명은 빚이라 했다 그제 우리는 지금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구인데 먼저 빚을 갚아야 되겠나 내 가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야 그제 내 가정에 니가운 네 주기를 풀게 되게 되면 집안이 힘들 때 이거는 운이기 때문에 집안이 힘들 때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집안이 힘들 때 풀어가는데 집안이 힘들게 되는 그 이유는 나로 인해서 힘들었을까 아니면 남편으로 힘들었을까 아기가 이 힘들었을까를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이유가 원인을 알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 집에 돌아온 이 애군들은 이것을 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누가 누구 때문에 이 집안이 힘들게 만들어지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거야요 이것이 가액주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가르쳐준다 우리가 제가 기초를 턴들히한 사람들만 가르쳐준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배울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삭제오 그래서 좌우지간 운명주기로부터 여러분들은 우리가 심슨 운명주기로부터 가운주기, 가액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운명이 이 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운명주기가 변하면서 이 운세를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운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운세는 또 뭘까? 운명은 그렇고, 운명은 숙명권 이렇는데, 이, 운세는 또 뭘까? 아니, 지금 운세 본다고 맨날 하잖아. 아, 그 운세 본다그 해놓고 운세 모른다고 하면, 아니, 너무 깎아봤어. 아, 틀리 말이라도 해봐요. 운세는 뭘까? 운명의 흐름? 예. 진짜일까? 아, 진짜냐. 운명의 흐름. 운명이, 운명, 운명의 흐름은 운명 주기에서 다 풀어놨어. 그러면 내가 옆으로 운세가 뭔지를 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운세 보러 간다 했다. 한해한해 흘러가는 운?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고. 또. 근데 한해한해 흘러가는 운세를 운세라고 안 하지. 우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말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런 운명과, 이런 운명과 숙명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운명을 이시 운세가 바꿔가는 거요 그쵸? 그러면 정말로 바뀐가? 우리는 한번 볼까? 그러면 우리가 운 자는 똑같으니까, 그치? 아이고, 씨.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이 맞는가 모르겠다. 세. 자, 이거 두 개가 새다, 그제? 그제? 자, 앞에 있는 새는 무슨 새? 세력. 세력, 세, 힘, 기운 이런 세다. 그제 뒤에 세는 어떻게? 해세다. 해세. 그제 자,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 이 말이 맞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 지금 서거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운으로 생각했을 때그제 운으로 생각할 때 운이, 색이, 강도, 흐름, 느낌, 주기,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것을, 새를 섞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아,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럼 이것이 운자 운짜니까 이것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아니, 운세를 적어놔놓고 우리는 다모하잖아모하면안 되지. 아, 지금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사전에도 운세 이렇게 <목소리> 아이씨. 렇게 쓰고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의미를 우리는 잘못 부여해갖고 이 뜻을 잘못 해석해 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운의 세기, 이런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운의 세기를 푸는, 이건 움직인다고 한 거잖아. 명이 우리는 움직이는 거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이 뭘까? 새가 바뀐다는 거다. 운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운이 바뀐다는 거다. 기운은 어디 있을까? 답 없다. 이것이 천북이 말하는, 천북이 말하는 이 천기와 지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참더 엉터리로 지금. 계속 해석을 해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청기와 지기의 움직이는 것을, 응? 운세라고.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청기가 왔지? 청기가 왔으면 그 청기가 올해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움직임을 우리는 푸는 것이 운세라는 거다. 운이 움직이는 게, 아니, 운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게 움직일 수 있겠나? 응? 운이, 운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세력이 기운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호도한 거야, 호도.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기운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청기로 했으니까 몽땅 다 청기다, 임마. 청기의 힘이 이 오래 움직이는 기운을 운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해석을 너무 잘못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야. 그럼 운세라 하게 되면 그래서 점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에게 주어진 기운은 어떻게 흘러가고 운명을 이렇게 바꿔갈 것인가를 우리 푸는 것이 운세라는 거야. 운세. 그게 맞겠죠? 틀린다? 자 그러면 이 운세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풀기 이것은 어떻게 천부경을 풀지 못하는 <웃음> 이것 즉풀 수가 없는 말이야. 그래갖고 이깨 맞추다가 어? 운이 운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 원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거. 이거는 뭐고 해세제. 이게 보게 되면 이거는 나이 나이도 되지만은 평생 한 평생도 되고 인생도 되는 거예. 인간이 삼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내한 평생이 내한 평생이 움직이는 것을 푸는 것을 운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겠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타고 날때온거고그 운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푸는 것이 운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한 평생 크게는 한 평생이에요. 작게는 오래다 입니다. 오래를 움직여, 오래가 움직이는 내 운명적으로 오래가 움직이는 것을 푸는 것을 운세라는 거다. 그러면 그 운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운세는 어떻게 이런 기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야. 이해 안 됩니까? 자, 이 운세는 해세다 이 말이 그지? 오래도 되지만은 한 평생도 되고 내 단기별 이세도 되고 나에게 주어진 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이 움직이는 운명에 따라서 이 인생이 움직이는 것을 지금 푸는 것이다. 운세는. 그때 운세를 이것을 풀자 하면 어떻게 풀까? 이 캐시만 거예요. 어떻게 풀까? 하는 것이 이 운세라는 거다. 그러면 운세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운세라는 것은 운명에 따라서 이큰 것을 풀어내는, 내기 위한 움직임을, 한평생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풀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풀까 하는 것을 우리는 운세다. 그러면 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이 세력은 세력이잖아요.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운이 무슨 기운? 여기는 하늘의 기운이고, 나는 어떻게 해요? 어, 땅의 기운이다. 그치? 그러면 내 땅의 기운이 지금 폭발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만 하면 기분 좋은 거야. 무슨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정말로 뭔가 지금 자꾸 잘못 호도하는 거야, 잘못.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 해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전부 다 변한 대자, 자 운명도. 변하여 이것도 변하여 이거는 인연법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한데 이것은 한평생이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올해의 흐름 지금의 기운에 따라서도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평생을 푸는 것이요 이거는 올해를 푸는 거 아니? 단기간을 푸는 것이고 이거는 한평생을 푸는 거죠 그럼 한평생을 풀 때는 운세해야 돼 해세를 붙여야 돼 그러면 단기간을 풀 때는 올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의 흐름을 푸는 거야. 운을, 운의 흐름을 푸는 것이 아니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운이 바뀌는 것을 푸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이 기운이 나에게는 어떤 순으로 바뀐다. 이거는 가르쳐 주려고 내가 그런다. 지금. 아 나에게 한해 한해 바뀌는 이 기운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를 내가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 지금부터 아니, 공부는 좀 되는 거. 아까 지 어려운 거는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사람들인데 가르치면 지 이거는 간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또 상담에 바로 또 적용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아이 기운, 이 기운을 나에게 어떤 기운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가를 풀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다 사람 다 똑같잖아, 요 연도 이상 무슨 연도에 다 똑같아? 요습니다 네. <웃음> <웃음> 틀이잖아. 그러면 기운들이 우리는 보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기운들은 이세 기운은 세 가지밖에 없댔잖아. 그러면 사람은 유행에는 기운의 이 강도는 세 가지라는 거야, 그죠? 그 이것을 풀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기운.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기운은 훨씬하게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 느끼겠지? 아니, 안 되네. 자, 지금은 운세는 한평생 운명주기 같고 한평생을 풀어가는 것은 이 해설을 써야 돼. 한평생을 풀어가는 것이고, 지금의 운은 운세를 푸는 거야. 올해 한해이 기운이 변화야. 운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운이 변화래 기운의 변화를 우리는 푸는 것이 운세라는 거예요. 그러면그 기운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운은 음. 조금 저기에서 일단 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이 기운은 정해지는데 해마다 바뀐다 했잖아. 그거는 저기 방풍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 이거 계산 3개, 4개 땄을 때. 아, 그거는 방풍법이고 이 기운만 바뀌게 고내설명 그거는 방품법에서, 방품법 3, 4, 5, 6, 7, 8, 9고, 이거는 비, 비풀이법, 인생 비풀이법 3, 4, 5, 6, 7, 8, 9로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3을 푸는 거야, 지금. 예를 들자. 숙명, 3, 1, 2. 숙명이 아니고, 이건, <웃음> 기운이래, 기운. 이 기운은, 우리는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가 얼마야? 올해가 2018년이잖아. 네. 2018년은 이게 얼마이고? 4. 3이다. 1.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이 사람은 4번이다. 그지? 네. 4번 맞지? 네. 그러면 이것을 기운을 갖게 되기려면 어떻게 되나? 이제 1이 되겠지? 그지? 네. 1이 되게, 되게 되면 1, 2, 3 우리 할때 우리가 그 풍운 주기에서 이럴 때는 어떤 응? 풍운 주기에서 다안 봤나?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잠잠한 수준, 이럴 때는 신약. 평온한 수준, 이럴 때는 이가 됐을 때는 이거는 바람이 강풍. 아유. 이거는 평안풍, 이거는 약풍, 3일대 때는 강풍이 몰아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는 가운과 카에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에는 가운과 카에게 그렇게 강풍을 몰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다. 오케이? 왜4번은 전... 왜사가 나옵니까? 이거 두개보채면 이건 야, 시 1이니까 2개가... 1이니까 3, 4가 되지. 그럼 천기를 가리서면 올해는 좀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이 사람은 5가 돼 갖고 어떻게? 이게 되겠지. 올해는 강풍이 돼. 그지 운이 강풍이 되든 애군이 강풍이 되든 뭔가 강하게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이은 아, 약풍. 아, 어, 막 가는 거예요. 이거 할도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3일 경우에는 강풍이네? 3일 되는 내년에, 후년에 가게 되면 3인 사람은 지금 강풍이다. 그럼 강풍인데 두 개가 상벽으로 온다 했잖아. 하나는 가운이고 하나는 가액이다. 그렇게 하나는 잘 되는 사람은 왕창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왕창 못 되게 되는 거야. 내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는 이렇게 평온한 풍, 그렇게 우리 산들 바람이 부는 한 해가 되는 거야. 이 기운에 이거 우주의 기운이 이? 부드러운 기운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큰 것도 없고, 조그마한 것도 없고, 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이고, 이 약풍이 부는 것은 어떻게? 세게 가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운이 좋을 때는 강풍일 때가 제일 좋은 거지. 그다음에 운이 나쁠 때는 완전히 사과를는거는거지 뭐 어, 운이, 강풍은 운이 좋다고 풀리합니까 아니죠. 운이 좋을 때는, 아까 저기 있잖아. 아까 우리는 가운 주기가 있댔 했지. 가운 주기가, 가액 주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빛에 의해서, 빛에 있어서 운으로 작용할 때는 내 운이 어떻게, 내 운이 가운에 미치는 것이 이것만큼 강하게 몰아간다는 거다. 그때는 가운 주기나 가운 주기가 좋을 때는 강풍 불면대박가지고 가옥주의에서 나쁘게 칠 때는. 어, 가옥주기가 작용하게 되면. 네. 이거는 내리막길 칠다.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작년에 억수로 아팠지? 에? 강풍이 몰아치게 되면, 애군이 몰아치고 어떻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프다. 저도 아팠지? 저는 안 아프는데. 니네 젊으니까. 니네 혼자 계신데 가온이 어딨노? <웃음> 가온이 가온도 없고, 가액도 없고. 혼자 있는 내용 데 응. 1, 2, 3은 뭐 무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뭘? 그... 병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풍은 병원? 풍은 주기에 그 풍은 주기와 방풍법에 있다. 우리 수리 네. 선생님 도 작년에 작년에 별로 심찮했잖아. 사모님인데 욕 억설 들는 문제. 그니까 뭐란 거잖 그럼 올해는 좀 잠잠하잖아. 분명히 잠잠할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가운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바람이 막 부는 거야 ,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강풍이 주... 안좋으면 안되지 이제 좋아요 우리 분 봤을 때는 강풍이 그렇게 강풍이 보면 부엌.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는 약풍 이것이 후년에는 강풍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작년에 우리 둘이 맞자 똑같잖아 작년에 망치거 그러니까 어, 어, 아 어, 공부를 어. 열심히 하면 가르쳐주고 아, 열심히 안 하면 안가르친다 <웃음> 그렇게 올해는 바람이 그렇게는 운으로도 바람이 불고 애구로도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면 돼. 네. 올해는 이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이야. 그렇게 작년에는 어떻게 애구로 작용하게 되면 풍파가 많다. 병원 때는 기안 음. 좋아도 큰을 그렇게 인자 어 모사이 무상 어, 어, 뭐 너무 운도 얻어 요만큼 애기 얻어 요만큼 가는 거야. 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웃음> <웃음> 그 <웃음> 오는데 어, 이거는 이제, 이제 내년에는 약풍이 되겠지 그러면 지는 어떻게 되겠노? 지는 어떻게? 오, 이제 약풍이 돼이 말이야 이제부터 뭔가 꿈틀거리게 되겠지 그러면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갈 수도 있지 자 이것이 우리는 가온주기와 가액주기랍니다 그러면 가온주기는 대충 운명주기랑 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음. 저기 풍은주기처럼 그렇게 생겼겠네요 아니지. 이것은 운명 주기 같이 생긴다. 음, 운명 주기 같 음, 운명 주 같이. 자, 푸는 거는 이제 이게 풍운 주기의 논리에 따라서 풀어 가는 거고. 어? 어는 이렇게 이제 올게 약풍이야. 아니다. 천에 대해서 풍잖아요 그때에서 산배문이 잖아요 지, 지가 는이에다가 삼담에 오잖아요. 그 5에서 4배불면 요기 약풍이잖아 그렇게 지는 지금은 뭔가 막 움직이는 거야 돈이 되든 안 되든 지는 막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이는 지금들은 어떻게 뭔가 폭발하고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은 잘 나가고 못 나간 사람은 막 내려앉고 왜? 이는 지금 강풍에 이는 강풍이 몰아가지고 넘어질 때는 지금 완전히 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거 골로 간 사람도 있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도 지금 골로 간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응? 여기 몇명 있어요? 5분에, 5분에 막 낭맨 사람들, 여기 주로 몇명 있어, 요 그렇게 이것이 가운, 가운으로 갈 때는 어떻게? 바람이 세면 셀수록 좋은 거지고 애기 갈 때는 셈은 셀수록 우리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운명과 운세에 네. 운세 이거다 이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근원들을 완벽하게 해독만 하게 되게 되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거야. 내가 이것만 뭐 다른 사람을 막뭐 뭐 모른다 이 욕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올바게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은 항상 바뀐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인연법는 있어 인연법에 따라서 다음에 가는 것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왜 이것이 바뀌느냐 우리는 이것이다 그렇지? 나의 노력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다 이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뀐다는 거다 자, 예를 들면 내 운명이 아무리 이만큼 생명이 이만큼 있다 손치더라도 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만큼 있지만은 같이 어떻게 해? 죽어보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인연빛이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운세라는 것은 자 운세를 적을 때는 꼭두 가지로 찍어야 돼자 그래서 운세 이렇게 되게 되면 한평생이 운명 한평생을 움직이는 것을 푸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운명주기예요 운명주기인데, 개인의 운명주기인데 이 운명주기가 어떻게? 가온주기와 가역주기를 만들어내게 돼이게 돼. 지 그럼 이것은 3, 4, 6, 18분 그러면 올해 운, 지금 가는 운은 이것이 바로 운세야 이것이 세력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타고난 이 숙명의 힘이다. 이게 숙명 해놨잖아. 우리는 우리의 숙명이 말했지. 자기 그 숙명이 있잖아, 그지? 그 숙명이라는 거다. 말만 숙명이고 운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숙명을 숙명에 따라서 나는 이것의 힘에 숙명의 힘에 따라서 나는 노력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럼 노력하는 사람은 운으로 작용할 것이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액으로 작용할 거다.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가 운으로 작용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가 액으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숙명이라는 거다. 그럼 숙명은 알잖아. 그지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운세를 풀 때는 이것은 이기운이래 세력기는 기운이, 기운이. 세력세자이가 기운이라는 거다. 이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푸는 것이 운세라는 거다. 운이 뭐 기운이 강하고 순 거꾸로 풀고 있는 거야. 운이 어디있노 운이 뭐비지도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그치? 정말로 우리는 이 논리를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이 거꾸로 막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풀 때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운명이 뭡니까? 할 때는 이, 이거를 써야 돼 그리고 내가 운세가 흘러가는 흐름이 어떤지 할 때는 이것을 써갖고 너는 가지고 있는 이런 기운들은 이것이고 이것이 올해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운명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한해 보자. 응? 알겠죠? 가운중이하고요 바이브 중이가 따로따로 있어요? 당연히 따로따로 있지. 아, 볼게요. 아, 그건 자꾸 이 유도, 유도 질문 하지 마세요. 그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웃음> 자, 우리는 이런 운명과 숙명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운명 속에, 운명 속에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운명 속에 뭐, 가 뭐, 뭐 들어있다 했어요? 인생의 진과 빛이 이게 엮여져 있다 했잖아 운명 속에는 그죠 그러면 운명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까 이것을 푸는 거야 이것을 풀 때를 우리는 하나는 이 운세가 되는 것이고 한 개도 운세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운세는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 운세에 이것을 쓸 때와 이것을 쓸 때는 우리는 다르다. 자, 이것을 쓸 때는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삶을 상담할 때 우리가 푸는 것이요. 이 운세는 어떻게 흘러가는 흘러가는 우리는 기운을 푸는 것이다. 흘러가는 기운을 푸는 거예요. 운을 푸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기운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푸는 데 있어요? 이 연도별로 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연도별로 풀게 되는 것이고 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어디 삶상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상담할 때는 그러면 이것은 가온주기를 푸는 것이고 이것을 가액주기로서 우리가 풀게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빚을 갚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돈으로 이렇게 갖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그 나는 인연법에의 해서 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래. 그죠? 그 가운데, 우리 집속, 숙명의 집속에 그 기운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집을 망하게 할 것인가? 이 집을 흥하게 하는 것이다. 내 이거 운명적으로 이런 인연법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갖춰져 있는 것을 내가 먼저 해소하는 것이 뭘까? 해소하는 것이 우리는 업장 소멸이라는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거 풀겠지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이 되는 거야 업장이 여러분들이 업장이 뭐라고 내가 살아가면서 진 빚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책에는 그렇게 했는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진 빚을 아끼고 그지 그래서 이 업장도 그냥 업장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오늘은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운세를 풀었지만은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이 아니고 오늘 말고 다음 주에는 이 업장 소멸, 소멸하고 이 인생의, 인생이 지금까지 갈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업장과 업장 소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어떻게? 종교인이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인이 수행하는 방법. 이거는 무슨 인격이겠죠? 우리는 이거는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경 대학 강자다 육경의 강자다 육경의 강좌를 이어서 하겠다. 그러면 종교인이 수행을 하는 방법, 기도를 하는 방법,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서 간략하게 내가 또 맞춰서 어떻게 하게 되면 가장 좋을 것인가를 풀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